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예요. 오늘은 표창을 접어보려고 합니다. 표창을 접기 위해서는 색종이 8장이 필요해요. 빨간색과 저는 초록색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색종이 한장을 4등분한 종이에요. 요거 빨간색 4장 초록색 4장 접는 방법은 같답니다 우선 접어 볼게요 빨간색 뒤집어서 반 접어주세요 펼쳐서 다시 반 접어주세요 여기 중심점에 모이게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뒤집어서.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뒤집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중심선에 맞게 벌려서 중심선에 맞게 접어 주세요. 펼치고 여기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맞게 접어주세요. 펼쳐서 모아주세요. 모아서 여기 끝부분을 잡고 반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반 잡고 접어서. 초록색으로 똑같이 접어 볼게요 반 접고 펼쳐서 반대로 반 접고 펼쳐서 내면을 같은 방법으로 접어 주세요 이분를 뒤집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뒤집어서 요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중심선에 맞게 올려주고 펼쳐서 반대면도 이 모아서 잡고 반대편 삼각형을 반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게 다시 한번 반 접고 펼쳐서 반 접고 펼쳐서 반 접고, 펼쳐서 방석 접고. 뒤집어서 중심선에 맞게 올려주고, 펼치고, 중심선에 맞게 접어서 올리고, 펼쳐서 자, 이렇게 빨간색 내장, 4장, 초록색 내장을 접어줬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색깔을 골라서 자, 잡, 이렇게 접고서 반대편을 펼치고, 요 삼각형 한 장을 펼쳐서 접고, 요 남은 부분을 요 사이에 넣어주세요. 다시 문을 잡고 열어서 문장을 펼치고 다시 접고 나머지를 사이에 넣어주세요. 잡고 펼치고 접어서 넣어주세요. 접고 펼치고 접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쳐 줄 건데, 빨간색을 들었으면 초록색 여기 사이 부분 여기 사이 부분에 초록색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맞춰서 넣어. 뒤집어서, 요 나온 부분을 접어서, 요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 초록색 했으면, 빨간색, 초록색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에, 빨간색 요 부분을 넣어주고, 뒤집어서, 이 부분을 이 사이에 접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초록색을 사이에 넣고 뒤집어서 접어서 사이에 넣어주세요 빨간색 차례죠? 사이에 넣고 뒤집어서 초록색을 접어서 사이에 다시 넣어주세요 얘는 이제 초록색 이 부분을 넣고 뒤집어서 접어 넣고 빨간색 넣고 뒤집어서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 초록색 넣어준 거는 요쪽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됐나요? 이제 여기에서 초록색 부분은 아까 넣어줘서 이렇게 붙어있고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제 빨간색 벌어진 거를 여기에 맞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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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죠. 사각형 모양.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또 빨간색. 접고, 접고, 접고, 접고. 나무지는 사이에 넣어주기. 해주면 되죠. 그러면 닌자 표창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접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